안녕하세요. 동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2023년 경제와 투자 시장에 대한 전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 경제와 투자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만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결정적 한방이라고 생각하고 의외로 빨리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큰 것이 오고 있다는 거죠. 사실 아무리 뛰어난 투자의 거장도 미래 예측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본인이 가졌던 확신이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흔들리면서 생각과 다른 판단을 할 때도 있죠 2022년 지난해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최근 신형투자증권에서 2022년의 결정적 실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그것은 비단 신형투자증권의 이야기 생각뿐만 아니라 아마 지난해 투자시장에 관여하고 있었던 전문가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실수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해해야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결정적 한방 큰 것이 오고 있다는 라 것에 대한 이해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신형투자증권에서 2022년에 결정적 실수를 세 가지로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것을 두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금리 인상, 특히 급격한 금리 인상 예측을 실패했던 거죠. 사실 2022년이 시작되기 전, 그러니까 2021년 12월달 미국 연준의 마지막 회의에서는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런데 금리 동결보다 더 의미가 있었던 것은 그 당시 연준위원들이 장기금리, 즉2 0 2 2년도의 금리를 예상했던 점도표 평균이 0.75에서 1%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여니까 2022년 어땠습니까? 최고금리가 4.5%까지 치솟았죠. 그러니까. 2021년 12월달에 연준위원들이 예상했던 평균 상단 1%에 비하면 무려 4배 반이나 실제 금리가 치솟았던 거죠 또한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할 때 2021년 12월달에 연준의 형태를 볼때 2022년에 설사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6월달부터 일거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그것도 틀렸죠. 3월부터 금리 인상이 시작됐고, 3월 때는 0.25% 조용하게 일종의 베이비 스텝이죠. 조용하게 베이비 스텝을 시작했는데, 그 이후부터 1년 동안 0.5% 우리가 빅 스텝이라고 합니다. 0.5% 두 번. 심지어 사이언트 스텝이라고 하는 0.75% 네 번. 그래서 최종 금리, 연말 최종 금리는 4.25에서 4.5%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당초 예상했던 금리 상단의 목표치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4배 반이나 치솟게 았 되었던 거죠 그런데 2021년 말에서 2022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시장 전문가들이 왜 그렇게 예상하고 있었을까 그것이 실수라는 건데 왜냐하면 이미 2022년 초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굉장히 많이 치솟아 올라 있었다라는 거죠. 예컨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라고 하죠. 그 CPI가 2021년 말에 무려 6.8%까지 치솟아 있었고요. 심지어 근원 물가라고 하죠. 에너지 등. 이 근원 물가 상승률도 4.9% 전년 동기 대비 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금리를... 빨리 많이 올려야 되는 필요성은 이미 2021년 말부터 그리고 2022년 초에 형성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장 전문가들은 오직 파울오장과 연준 의원들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이 첫 번째 실수 두 번째 실수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관가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관가했다 이것은 세꼭지로 나누어서 실수를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전쟁이 설마 일어나겠나 전쟁 가능성을 오판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죠 두 번째는 전쟁이 시작되었다면 러시아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날 거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도 러시아가 계속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하고 있고 심지어 러시아가 수세, 실질적으로 계속 수세에 몰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오판했던 거죠 세 번째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공급망이 훼손될 수 있죠 그 공급망 훼손에 대한 심각성을 오판했던 거죠 그 때문에 고물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죠 자, 그런데 제가 신영투자증권에서 2022년에 두 가지 실수를 다시 리뷰 말씀드린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결정적 한방 의외로 가까이 빨리 올수 있다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데요 자, 2023년입니다. 이제 세상은 서서히 되돌림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되돌림이라는 건 뭐죠? 경제가 2022년처럼 그렇게 급격하게 되바뀌는 것은 아무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 우리가 지금 경제 침체를 걱정하고 있죠 바로 경착륙, 심각한 고통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이제 2023년에는 서서히 되돌림을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근데 물가를 잡기 위해서 지난 한해 동안 빨리 상당하게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고금리까지 금리를 올렸지만 그 결과 경기 침체는 어느 정도 불가피하겠지만 최악의 상황을 방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금리도 이미 8분응선을 넘어 9분응선에 다다랐죠 예컨데 연준에서 2023년 올해 최종 목표 금리의 평균을 5.1%로 정했다 점도표에서 자그 기사 많이 보셨을 건데 그렇다면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의 상단은 4.5%입니다 그러니까 5.1%에서 설령 조금 더 높아진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금리는 8분 응선을 넘어 9분 응선에 다달아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2023년 세상은 이제 서서히 되돌림을 고민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시장 전문가들이 2023년 경제와 투자시장을 전망하면서 상반기에는 다소 더 부진할 수 있겠으나 하반기부터는 나아지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대처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것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2022년에도 틀렸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우리는 항상 예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측을 하면서 그 예측과 달라지는 순간 대응이 필요하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컨트리에서의컨센서스는 2023년 대돌림을 고민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 대돌림을 고민할 때 정말 우리가 연착륙이라고 하죠. 잘 연착륙이 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가장 결정적인 변수는 무엇일까? 그것을 저는 결정적 한방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2023년 현재 고물가, 고금리, 경기 침체. 자 그런데 고물가 고금리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코로나로 엄청나게 풀었던 돈그 유동성을 해수해야 되는 필요 물가 때문에 그런데 그 물가에 기름을 부은 것이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죠.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경제 침체가 심각하지 않다면, 즉 연착륙으로 끝난다면 모든 것이 좋겠죠, 그죠? 모든 것이 좋을 것인데. 만약 경기 침체가 심각한 국면으로 흐른다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부분을 걱정하고 있죠 각국 정부는 결국 금리 인하로 대응할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대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설령 금리 침체 때문에 금리 침체가 압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로 대응한다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면 바로 물가가 상당히 끄림직하게 남아 있죠 그래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2023년 경제와 투자 시장을 좌우할 결정적 한방은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앞으로의 전개 양상입니다 예컨대 전쟁이 휴전이나 종료 상태로 되면 금리 인하의 속도가 붙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정학적 리스크도 해소되고 공급망도 더 빨리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2023년 우크라이나 전쟁의 예상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까요? 크게 한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첫 번째, 지금처럼, 지금처럼 국제적인 공격과 방어를 대풀이하면서 더 이상, 더 이상 확정되지 않는 상태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 휴전.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쟁의 완전 종료가 있을 것인데, 자, 이 점에서 이번 겨울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번 겨울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원래 러시아는 이번 겨울을 잔뜩 기대했습니다 에너지 대란, 유럽 각국의 에너지 대란 그것이 공급물가에 타격을 입힐 것이고 서방국들의 분열을 조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각만큼 조용합니다 러시아의 기대가 틀렸다, 빗나갔다 라는 겁니다 유럽 국민들은 고물가로 인한 고통보다 침략자 러시아를 응징이더 중요하다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러시아의 기대는 실패로 끝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번 겨울에 대한 기대가 실패로 만약 끝난다면 이 상태에서 1년 이상 끌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그것은 러시아에게 큰 부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지만 경제와 투자 시장에서는 최소한 1번만 유지해도 긍정적입니다. 1번이 뭐였죠? 현재처럼 국지적인 공격과 방어를 대풀이하면서더 이상 확정되지 않는 상태. 자 그런데 저는 어떤 기대를 하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의 새로운 양상은 이번 봄부터 구체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물밑 작업 중이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이번 겨울에 이미 러시아가 기대했던 것들은 빛나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러시아가 이 전쟁을 계속 끌고 가기 부담스러워졌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겨울 이후 휴전협상이 구체화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제가 2023년 경제학 투자 시장을 좌우할 결정된 번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이 전쟁의 전개 양상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현재 경기 침체 걱정하는 경기 침체의 대응 가장 단순하게는 금리 인하죠. 그것에 대한 속도와 그것에 대한 영향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개 양상의 변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의외로 빨리 다가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2023년 이제 세상은 천천히 되돌림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 시작은 금리 인하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2023년 결정적 한방, 큰 것이 오고 있다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 시간 외로 빨리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버텨보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